최근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속속 증가하며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연착륙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거래 증가는 저가 급매물 일부의 일시적 소진된 것으로 거래 분위기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16일 부동산 인포가 2006년에서 2022년까지의 매매 거래량과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 규례 하나 거래의 질, 중요하다. 거래가 늘어도 당장 시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금매나 저가 매물 위주의 거래는 거래량을 늘지만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가격이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려면 종전보다 오른 가격의 물건들이 거래돼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가 감소했지만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가격 변동률이 매우 높다. 이 시기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는 등 매도우위 시장으로 오른 가격에 매입을 하는 매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래 빈도는 줄었지만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2022년엔 거래 급감과 함께 변동률도 크게 하락했다. 이때는 시중 산 매물이 증가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적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바닥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좋아할 만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중과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20년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는 6,749건이며 2021년 3,498건, 2022년 1,000건 등의 순위다. 올해 1월 1,220건은 지난해 평균보다는 많긴 하지만 이전에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집값, 바닥론을 논할 단계는 아니란 평가다. 현 주택시장은 고금리, 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신규분양 감소 등 악재들이 선재하다 3.50%인 기준금리에서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불안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거래 증가는 저가, 급매물 일부의 일시적 소진된 것으로 거래 분위기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 일부에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분위기를 꺾는 일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시중대출금리보다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했고 7일에는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들의 정보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기 신도시 등 수도권 노후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꿈틀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부동산인포권의 리서치팀장은 바닥은 지나 봐야 알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거래 수준으로 봤을 바닥을 논하기는 이르다. 상반기 전으로 지난해 거래량의 70% 안팎을 기록할 만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매물이 사라지기 직전이 바닥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수요자들은 바닥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중 매물이 어떻게 나오고 들어가는지 봐가면서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